네 번째 질문입니다. She'd always adore him. 그러니까 이 이건 이제 예예 예 추억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왜 우리가 헤어졌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거. h e d always adore him. 항상 그를 존경했다, 뭐 칭찬했다. a d o r e 하면은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and looked up to him 그를 예, 존경했다 우러러보다 이런 표현이니까 항상 그를 칭찬하고 우러러봤어 존경해줬어 이런거죠 he had accepted 받아들였어요 her admiration 칭찬 감탄 이런건데 칭찬 여기서 adored 했다 했잖아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을 한거죠 항상 칭찬 like 뭐처럼 그녀의 그런 칭찬을 받아들였냐면 마치 모처럼 네,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여기 뒤에가 명사가 아니,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명사 절이야, 절 그래서 대절이에요. like that. 이렇게 대시 생략된 거예요. A king이 주어, accept 동사 하는 것처럼이면 왕이 받아들이듯이 뭐를? reverence 존중, 존경 이런 거죠. from his people. 백성으로부터 굉장히 거만한 사람 그런 성격이 있겠네. from his people. 그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다, 받아들이듯이 그녀의 칭찬을 그렇게 받았다 인정했다 받아쓰럽겠다 그에게 투행 그에게 그녀의 그런 칭찬은 무엇처럼 보였냐면 너무나 아이같고 아주 신뢰스럽고 너무너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미, 월식품을 존중해서 우러러보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 굉장히 자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 He had believed 뭐라고 했는? 인워신 여기 대신 생략지 주어 동사니까 그것은 정말 진지한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믿었다. 항상 그에게서 최고의 것을 봤다. 그니까 그녀는 had only the same 항상 봤대 뭐를 최고의 것. 근데 뭐 인힘 그에게서 즉 그를 아주 최고로 여겼다는 얘기 죠 He had received her praise. 칭찬이 계속 나오죠. 칭찬을 받았어. 뭐처럼? The desert 가. 여기도 역시 대시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처럼. 즉, 사막이 흡수해. 뭐를? 비를. 여기서 비라는 것이 칭찬이지. 그치? 음. 사막이 비를 흡수하듯이. 그 다음에. Doesn't promise fruit in return.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사막이 비를 흡수하는데. 인 리턴을 때리인 리턴 보답으로 그러니까 비를 받았으니 열매를 맺어줘야지 뭐 어떤 결과를 줘야지 같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 열매 결과물을 약속하지 않는 것처럼 받는 듯이 칭찬을 받았어. 그때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다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을 해주지도 않고 마치 사막이 비를 흡수해서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떤 결그 보답으로. 뭔가 결과물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않는 듯이 그렇게 칭찬을 받아, 받아들였다. Two s t a g e we moved to second glove. 자 이제 잠깐 깼죠 지금까지 그 회상에 잠겨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자을 한쪽 벗으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건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 such a short time, 뭐 이랬었잖아. 근데 아주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지. She still removed his second g l n c e 두 번째 장갑을 벗으면 벗어, 벗으면서 최악의 추억, 아주 너무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네, 생각이 났다. 떠올랐다. 기억이 되돌아왔다 이러 의미니까 떠올랐다. It was the night when 뭐 했던 그그그뭐뭐 그 했던 그 밤이었다. 이런얘기데 He asked her 그가 그녀에게 자 sk2b죠 sk2b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together 음흠청나는 uh -huh. 건데 the rest of, 나머지, 남은 여생이라는 소리 남은, the rest of, 남은 것다 근데 뭐에 남은 것? 그들 인생에 즉 남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인생 즉 앞으로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자 라고 청혼을 했던 바로 그밤그그 그, 그 밤이었습니다 그거지. 뭐가 뭐가 worst memory 였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로 청혼했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된거죠 예 이때 외에는 뭐, 뭐, 관계 부서 uh, Now it was stupid to think of our beauty tonight 예 여기는 완전히 외워두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할수 없어 이제는 그녀의 아름다움 그날 밤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이란 소리인데 그녀의 아름다움 생각할 수도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It was a beauty that had a l w a s m a him accept h praise. 여기는 또 it w a 의그 강조용법이에요. 자, 다 필요. 얘를 얘를 다 빼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 게 강조인데. 이게 주어야. 그녀의 아름다움은 항상 그를, 그녀의 칭찬을 받아들이게 했다. 즉,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의 칭찬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즉, 음, 예뻤단 얘기지. 뭐,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를, 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그녀의 칭찬을 a c 트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her beauty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it was d e a 거예요. It was t 은 강조하는 말만 요 사이에 놓고 나머지는 다 뒤로 빼는 거지. 평범, 평소문에서. 네, 지금 주어를 강조하니까 여기 주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래서그 해석은 항상 어떻게 대디한 것은 바로 요거였다. 요, 거 요렇게 하는 거지. 그지? 네. During t h e r conversation. 대화하는 동안에. 여기 d u r i 잊지 마세요. while 아닙니다. 명사 뒤에. 요거 전치사. 그들의 대화 동안, 즉 대화를 하는 동안, 대화를 하면서 while로 바꾸면 they were 음, 뭐라, conversing right? she said, 뭐라고 했냐면 captain c a r t d e r s c 예, a 그, p 뭐, t 이 있었어, c a r t d e r s 라는 그 대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you speak Spanish! 당신이 스페인어를 한대요 Like a native speaker.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 아닌거지. 네. native s p 는 알죠? 원주민. 그 원래 거기 본토 사람처럼 스페인어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하는데요. Why haven't you ever told me? 왜? 그런 말을 안했어요. 네. Haven't told you. Have a p p 왜 안했어요 나한테? Is there anything you aren't good at? 당신도 대체 aren't g o 못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뭘 이렇게 다 잘해? 또 칭찬하는 거예요 네, 여기 대시 생략되는데 aren't good at anything인데 여기 이제 넘어간 거고 의문문이라서 anything 듣지 못하는 건 뭐가 있어요?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 밤 이제 청혼했던 날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페인어를 잘하는 줄 알고 있는 이 상황 네. 여기 지금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나? 음, 아까 그것 때문에 요거를 넣었는데 아까 so that 그거 그거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어. 그 문장은 요렇게 전환이 가능해요. too t to t o 부정사 응건 so that 음 캔트나 과거니까 couldn't인데 여기서 사실 중요하게 이 아이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지만 대절의 주어는 이 의미상의 주라고 해서 내가 찾아내줘야 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억할 수 없어. 내가 기억을 못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It was so painful that, 예, yeah, 여기 원래 to, to think of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야 돼. 내가 너무, 음, 고통스러워서 그녀, 그날 밤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So that couldn't. To, to. 근데 이제 요거는, 자, to think of her beauty that night. 요것이 진주어예요. 그리고 요, 이제, 보어인데 진주어 주어가 너무 길어. 그날 밤 그녀를 대해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 요, 이 시, 그렇게 나간 거죠. It was too painful to 음, think of. A, 이런 식으로 나간 거야. 그니까, 그때는, 여기서는, 아예올라가기가 귀찮아서 안 올라갈라 했더니. 네, 여기서는, 예, 네, 여기 가지어 여기 진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투페인블은 너무 고통스러운 이라는 거 여기서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야. 그런데 이거를 의미상,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놨을 때 여기서 이제 투투로 들어가려면 이제 부사적 용법이 되는데, 그거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고요. 예, 네, 이렇게 문장이 전환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의역을 했더니 그녀의 아름 그날 밤 그녀의 아름다움은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부사조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역을 한 거지 이게 다 똑같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문장 전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환은 너무 비싸. 사기에 너무 비싸. 이때는 투부정사가 부사조용법입니다. 근데, 이 전화를 사는 것은 너무 비싸다. 이거는 진주어잖아요. 이거는, 그치? 주어잖아.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 전화를 사는 것은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내가 못 사겠어. 라고 문장이 전환이 될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문장이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다. 이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마 서술형으로 100% 나올 테니까 정리를 꼭잘 해두고 모르면 반드시 질문을 해서 음,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